고난을 통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리고 단순한 믿음을 갖게 된다 그리스의 고난은 주님이 함께하시는 고난이다 주님이 모델이 되어주신 고난이다 하나님이 능히 지켜주시는 고난이다 이것이 바로 고난 극복의 질대원리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고난 극복의 자세를 점검해보자 고난에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가 고난의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교난의, 고난의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는가 고난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가 고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고난을 인내하고 있는가 고난 중에 기도하는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가 고난 중에 어, 성령 충만한가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 어떻게 시험당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승리하는가가 문제다. 고난을 극복하고 오뚜기처럼 일어나 승리하는 전천후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라. 다음은 고난의 승리를 보장하는 아, 약속된 말씀임을 명심하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토사를 양가치 역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며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불의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내사지요. 내사 거기 틀렸죠. 그렇죠? 내사 내사. 너희가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두려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쓰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을 너희 기름은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자 우리 기도문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소리 읽읍시다. 시작 은혜와,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예수님의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통 피... 아버지 좋은 시간을 저들을 희 허락하시고 만남의 시간을 주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들이 변화 받기를 원합니다.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귀한 영적인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환경조건 마련하셔서 저희들이 공부하는데 부담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시험에게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줄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이제 저희는 지난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또 고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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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성경구절이 중요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어, 마리톤 루터라는 사람이 어, 천주교의 수도사인데 어, 이분이 어, 종교생활을 해보려고 어, 열심히 하죠 노력했지만 은 언제나 불안하고 어, 두렵고 또 힘도 없고 어, 열심히 하면 수, 할수록 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차에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다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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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31일이 어저께 지나갔나요? 네. <웃음> 네. 어저 10월 31일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10월 31일이 아주 중요한데 어, 10월 3 0 오늘 오늘이 며칠이지요? 11월 1일. 11월 1일은 천주교에서 만성절입니다. 만성절 All Saints Day 만성절인데 만성절이 뭐냐면 어, 천주교에서 신앙생활 잘한 성인들이 있습니다. 성인들이 성인들이 있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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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에 이게 아니다라고 미리 선포를 하면서 어 이제 자기가 다니던 교회가 비텐베르크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입니다 대학에 있는 그 체플실 교회인데 그 문에다가 95개의 어 신앙의 조항을 95개의 조항을 기록을 해가지고 딱 붙였습니다 아주 어 생명 걸고 고 붙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어, 그사건으 인해서 루터는 어, 이제 파면이 되지요 교수와 어, 사제직과 이다 파면이 음, 됐는데 그때 어, 프레데릭이라는 영주가 그 사람을 구출해냅니다. 그래가지고 몰래 데려가서 그 사람을 보호하고 거기서부터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데 종교 개혁이 어디부터 시작을 합니까? 마이톤 루터가 1517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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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 7년에0이천주교 어, 교리에 반대하는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이 천주교에 도전하는0 0 0 0 0 0 0 0 0 0 0 0 0니까생명건겁니다 이게 완전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아주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일단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아 어, 이제 죽게 되었을 때 프레드릭이라는 영주학교 그 사람을 구해주고 그래서 거기서 성경을 번역하고 어, 그래서 이제 종교 운동이 시작을 하는데 어, 그 종교 운동이 시작함으로 이제 믿음을 새롭게 발견한 사람들 거의 동조로 합니다 동조로해요 예를 들어서 칼빈 장르계 수장이들은 네덜란드의 어, 잔 낙스 이런 사람들이 어, 동조를 해가지고. 아, 16세기는 이제 혁명적인 사건이 가는데, 어, 1538년에 영국에서 성공회가 성깁니다. 최초로 이 개신교, 기도의 형, 어, 형태로 천주교와는 다르게 천주교를 포기하고 헬리팔세라고는 임금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천주교에 도전하면서 우리는 천주교에 결별한다! 최초로 교회를 세우는데 그게 영국의 국교 성공회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종교 개혁을 가속화하고 자은 교회가 생기고 이러는데 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어 뭐를 발견했어요? 믿음을 발견했어. 믿음이 뭐냐? 하는 걸 깨달으니까 어이 개혁이 시작되는 겁니다. 개혁. 개혁이라는 것은 이제 영향, 믿음의 영향력을 이제 네. 영향력. 그래가지고 종교가 뒤집어져가지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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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란 뭐냐면 어, 첫째는 대의정치지요. 대의정치를 하면서 인간존중입니다. 인간존중 어, 인간평등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소중하고 어, 인간은 음, 서로가 높고 낮은 것이 없이 예수 안에서 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다 평등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아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막 놀랄만한 역사가 막이 종교가 어, 이게 정치를 다 바꾸버려. 막 무지무는 파고 생겨해 그런데 또 어, 경제 의 어, 사건이에요. 경제, 경제가 바뀌어버려. 경제에서 뭐가 생깁니까? 봉곤 어, 저희 농로에서 바뀌어가지고 어, 자본주의가 생깁니다. 자본주의, 자본, 그렇죠? 자본주의. 그러면서 아,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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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의 변화가 생기는데 사회의 변화는 어, 우선 이제 어, 도덕적으로 사람들이요 윤리적으로 윤리 어, 옛날에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막 회개하면서만 이것이 죄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바르게 살 것인가 도덕운동이 일어납니다. 도덕운동 어, 도덕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아, 이 종교에서 최초의 영국에 뭐가 생긴다고요? 성공회. 성공회. 성공회가 아, 영국의 할리팔세를 통해서 성공회가 생기는데 그게 형식은 천주교교 내용은 개신교입니다. 다시 한 번요. 형식은 음, 성공회는 국교인데 영국의 국교인데 어, 그 예식 뭐 예배들이 거니 형식은 천주교고 비자타고 내용은 기독교예요. 내용은. 그러니까 이거 바뀌려면 확하게 바뀌어야 된다. 예식까지다 바뀌어야 된다. 막. 철저히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걸 반대하고 나타난 사람들이 뭐냐면 청교도라고 청교도 청교도가 나타나요. 아주 순수하게 바뀌려면 그냥 깨끗하게 바뀌어버려라. 왕청 바꿔라. 그래서 개혁운동이 또 일어나지요. 그런데 아, 이 사람들이 참 어, 이렇게 이제 어, 청교도들이 나와가지고 교회를 개 가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옵니까 미국의 신대륙, 신대륙, 신대륙, 새, 신대륙, 미국에 이제 도착합니다. 미국. 그래서 이 사람들이 뉴잉글랜드라는 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에이 청교도 정신을 발휘를 해서 이 청교도 정신이 미국의 건국 정신이 되는 거지. 건국 정신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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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뭔가를 발견했어요. 찾았어요. 믿음이. 야, 여러분 믿음의 파워가 얼마나 센지 아시죠? 아, 막 도덕 운동 어, 날랄만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이 사이가 너무 병들고 찌들고 교회가 어, 이제 기업화되 나가고 뭐 세속화되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무력하고 어디가 문제? 어디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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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가르치는거 하는 게 성경을 읽다가 어디서요? 로마서 1장 예 17, 18절 이제 17, 18절만 기억을 해두세요. 사실은 15절서부터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그런데 거기서 아 믿음이 이런 거이다 라고 깨닫는데 뭐가 생겼어요? 파워가 생겨버렸어요. 거기서 그래고 어떤 파워가 생기냐면 첫째는 선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믿음을 하나 깨달으니까 세계가 뒤집어지곤 해요. 사도 바울 선생이 믿음을 바로 깨달아내니까 선교의 능력.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지 않는다. 크흐, 크흐, 막 복음처럼 막 능력 어디 나왔어요? 믿음의 능력으로 생겨버렸어요. 근데 두 번째는요. 무슨 능력이냐면 아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 복음 능력. 복음이 뭐예요? 기쁨. 기쁜 사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쁘고 막 소식을 전하고 막 하는 기쁨의 능력. 그 다음에 또 무슨 능력이 거기에 16, 17절에 보니까 무슨 능력이 있었냐면요. 내가 복음을 뭐 하지 않는다? 부끄러워지 않는다. 강하고 담대한 능력. 담대한 능력. 믿음을 가진 뭐예요? 담대한 사람이. 담대한 능력.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의의 능력. 의의 능력. 부정과 죄를 용납지 하않으니까 죄악된 세상을 막 뒤집어가지고 막 고독 혁명 일어나고 막회계 운동 일어나고 막 의로운 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의의 이불의가 믿음 속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지무지한 능력이지요. 그다음이란 참내 감동받은 말씀이 뭐냐면 어 이제 성화의 능력이 있죠, 그렇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성화의 이게 뭐의의 능력이 이게 성화 의능력인데 성화 의능력인데 이게 또 보니까 제일 그 마지막에 뭐라고 끝나요? 17절에 아16 아, 17 18절에 뭐라고 끝나요? 오직,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 살리라라는 게내 가슴을 팍 쳐버렸어. 뭐한다? 멀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마디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사람이 살고 지옥 갈 사람이 천당 가고 절망한 사람이 소망하고 자살할 사람이 살아나고 믿음 있는 것은 막 믿음은 들어가면 살리는 운동이에요. 생명의 운동이에요. 에? 생명의 운동. 근데 믿음 인데막 걸마하고 낭담하고막원하고 불평하고 이것은 믿음이 아니야. 그 믿음은 살리는 능력이 있어. 살리는 능력. 내 영혼이 살고 막그 교회가 살아나고 막 가정이 깨졌던 가정이 막 살아나고 막 살리는 능력이 있어. 야, 그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고기가 너무 중요하지, 그죠 이거요. 강력하게 내 마음속을 확 그게 때였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어, 이 루터가 믿음을 깨달으니까 살리로 운동이 막 일어나가지고 세상에, 그 당시 전 세계를 누가 지배를 해요? 캐토릭이 지배를 해요. 로마가 지배를 하는 것처럼 지배를 하는데 그거 와서 맞, 맞싸워고 그걸 바뀌어버려요. 바꿔버리고, 여러분, 로마의 정보 세력권에서 사도바울 선생님 하나가 믿음의 옷이다라는 걸 깨달으니까, 이 기독교의 역사, 지구를 변화시켜버리자. 로마를 뒤집어버려요. 한 사람이 로마를 뒤집어요. 무슨 이 파워예요? 믿음의 능력, 믿음의 능력. 그러니까, 이 동경 뒤집는 거, 뭐, 귀신이 800만, 것도 없어. 우리 믿음만 가지면 동계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중국이 인구가 12억, 그거 뒤집어 있는 믿음만 가진 믿음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뒤집을 수 있어요. 그럼 한 사람. 정말 강한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은 파워, 개혁의 능력, 믿음이 들어가면 막 변화가 일어나 막 변화가. 무슨 변화? 살리는 변화. 믿음으로 살리라. 막 귀신들이 물러가고 막 병자가 나또막 놀랄만. 한 거. 절망했던 사람이 막 소망을 얻고 가정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살리는 역사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려 이게 너무 중요 그래서 믿음은 능력이라 어, 이게 이제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믿음에 대해서 저, 이제 이게 놀랄만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한 사람의 믿음의 발견으로 음, 어, 그리고 이제 신앙의 정립을 이렇게 처 발견이 됐어요 우리가 사다울수는한사람이 믿음을 발견하니까 놀랄만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믿음을 잘 사람들이 모, 모른다는 거지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받고 병고치고 의로워 지고 하나님 자녀 되고 다 되는 거예요 믿음 하나로 그래서 이 믿음이 뭐냐 이, 이 믿음이 1, 2, 3, 4, 5, 다섯 가지 우리 기독교의 믿음을 다섯 가지로 설명했지요 첫째는 예수 믿음이다 예, 대상이지요. 예수 믿음, 예수 믿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믿음의 대상이 예수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믿는 것이 곧 하나님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다. 그런데 이 믿음은 바로 이제 구원을 이루는 구원, 구원 믿음, 이게 능력이잖아요. 아, 이런 모든 살리는 그 믿음, 이게 이건 대상, 이건 믿음의 능력이지요. 구원의 역사가 막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지요? 살리는 역사.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 이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구원, 구원받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이게 이제 은혜지요. 은혜 믿음이지요. 은혜 믿음. 이건 뭐. 자기가 노력하고 도를 받고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자에게 그냥 주는 거지. 이건 성령 믿음이죠. 성령을 통해서 성령 통해서 성령 믿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믿음이 뭐냐?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모시게 하는 힘이다.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하는 힘이고, 또 구원을 만드는 능력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길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못받아요 그래서 은혜의 부모가 <웃음> 아 바로 믿음이다 그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요 은혜. 은혜는 무슨 은혜예요? 특별 은혜예요. 특별 은혜. 안 믿는 사람도 다 은혜 받아요. 그렇죠? 먹고 살고 장사하고 뭐다 하고 할지 다 해요. 그런데 구원의 은혜는 특별 은혜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이건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에 관계하지 않고는 절대로 믿음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말면 예수를 알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말은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결국은 마지막은 뭐죠? 우리 믿음하면 마지막 성화의 믿음 성화가 뭐냐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화 믿음 이 믿음을 가지면요 사람이 새로워져 자꾸 주님을 닮아서 막 성화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닮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닮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요? 이게 이처럼 또 어려운 말이 없네. 신앙생활 잘하려면 예수를 닮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를 닮느냐? 그런 예수님이 내 믿음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배하셔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다스리어서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손발과 눈과 삶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났을 때 주님을 닮았다. 허는 짓거리 본 지압이 닮았네. 이렇게 하듯이 주님이 내 영혼을 지배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기쁨이 다 나타나면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면 어, 그때 주님을 닮았다 어, 그게 바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어,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그 힘이 뭐냐면 음,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데 어, 뭐 사람들이 믿음을 잘못 알아가지고 확실이다 뭐 아니면 신뢰다 뭐 신념이다 그래서 적극적 사고 방식 여기다가 혼동돼서 볼때 브레스. 적극적 사고 방식, 적극적, 적극적 뭐 사고 방식. 파지티브 생킹. 파지티브 생킹의 유명한 대가가 누구죠? 어 수정교회. 러브 투 슐러. 러브 투 슐러의 그 파지티브 생킹을 그대로 한국에 이식해서 성공한 사람이 어, 용기초 레반더 용기초 조인규 목사님은. 어 그걸 꾸대로 가가지고 이식을 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참막 힘들지고 막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아이컴도, 아이컴도 잘못하면 웃기는 청춘이요. 에 왜냐하면 아그 적극적 사고 방식은 이건 정신적인 문제예요. 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이게 아니고 영혼의 문제, 영혼. 사람이 마음이 새로지는게 아니고 영혼이 거듭나고 새로지는게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적극적 사고 방식이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야. 이런 건 결과로, 아, 사이드로 나오는 아, 하나의 영향력에 불리한 거지. 이게 무지무지 중요해. 그래서 미국의 적극적 사고 방식을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막 연구할 그거를 믿음이냐 전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것도 막 막 미루고, 그거할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이라. 안 되는 건미루 밀어붙이다가 골병 든 사람이 한두 사람.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믿음은 누구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예수, 구원, 하나님의 음해, 성령,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이게 관련 있는 거지. 어, 사실은 거의 사람의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인간의 의지를 동원해 가지고 뭘 하는 거는관련이요 그건 세상적인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적극적으로 사방에 예수 안 믿어도 다해요뭐 돌을 닦고 뭐 산신령처럼 뭐 하고 뭐 별짓 다 해요. 막차력도 하고 막 사람 막 체면술도 걸고 막다 해요. 그거는 우리 기독교게 아니라 그게 무지무지게 중요한 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기독교 믿음은 뭐에 관계 있다? 영혼. 사람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여기에 관계가 있다 여러분 열쇠 구멍에 열쇠가 잔뜩 있는데 다 열쇠가 아니에요. 내 방문을 내 금고를 열쇠에 넣는 문제는 딱 다른.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도하다고 믿음이 아니고 적극적 사고방식, 확신, 신뢰 뭐 이런 게 아니고 아, 바로 영혼이 거듭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의뢰받고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을 닮아나가게 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그래서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너무 중요. 이것만 깨달음입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책임이 내 힘이 아니에요. 내 힘이 고 성령께서 주시는 파워, 능력. 그래서 이 믿음은 음,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부터 왔지, 그렇죠? 그래서 나의 한계에 대해서 좀 말씀했는데 어, 나의 한계 의 가장 높은 부분이 뭐라 그랬어요? 감정이라고 했어요. 감정, 그렇죠? 사람은 태에서나기 전에 감정은 발달하니까. 어, 그 다음에 그 어, 밑에 지각 어, 그 밑에 행동 그 밑에 습관 그래서 아래건는위 건을 추가하지 못해요. 여기서 인간이 한계 끝나는데 이 감정을 뛰어넘어서 무한한 세계로 가는 것이 어, 영의 세계인데 영의 세계인데 여기는 영의 세계에 물을 여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 그래서 초월적인 힘을 가있어요 왜? 이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여기 밑에서부터 뚫고 나가는 게 적극적사 그 방식으로 종교로 노리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위서부터 하나님이 성령의 통일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다시 난다. 원래는 그 말이 아니고 위로부터 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심을 주었다. 그 말이. 어,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아,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이 이걸 반복하는 이유가 왜 반복하냐면 우리가 이 시간 지난 후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자신도 갖고 설명하고 어, 우리가 연약하고 어려웠을 때 믿음의 힘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데 변화시키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주경이기 때문에 한 번도 반복 하면서 그 다음에 이 믿음은 언제 할수 있냐 하면 고난을 통해서 할수 있다고 그러죠. 그 다음 과가 뭐예요? 고난이죠. 고난. 어, 고난이 고난. 권한. 이 믿음의 어, 진짜 가짜 여부는 권한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신앙생활을 하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어, 삼박자 축복이라는 게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로라. 이렇게 되지만은. 그래서 그거를 오순절에서 삼박자축복이라고 했어요. 그건 이 축복을 안 받으면 저주받은 거라고막은혜막 구원 못 받은 거다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요. 그 원문에는 거꾸로 돼 있어요. 어, 번강이 뭔지예요.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 그 삼박자축복을 안 받으면 저주받은 거예요? 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내 영혼이 잘된것 같은 경검사 이걸 강간하기로는 그렇게 안 돼도 몸이 아프든지 또는 사업에 실패했든지 뭐 이렇게 어.